체 s w You got what I need. s i n the potion. t 중이 가벼워질수록 조금씩 더 당겨진다. 언제쯤 완벽한 풀업 한 번을 할수 있을까? 턱걸이 한번 성공하는 날, 치킨 한 마리 먹는다. 몇백일 참다 먹는 치킨은 무슨 맛일지 궁금하다 치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전날 대비 0.2kg 감량 탈구 표 표기 횟수를 증가시켰다. 아주 현명한 자세야 모자이크 안에도 되잖아 관절에 무리 없이 가볍게 움직이면서 무산소 운동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팔이 빠지면서 배치기도 점점 힘들어진다 전에는 이렇게 안 아팠는데 요즘 너무 아파 108단 콤보 심박수 측정 확실히 올라간다 109번째 다이어트 최대 얘기가 왔다 내일은 잔치집을 가야한다 108가지 요리와 각종 해산물 과일, 케이크, 디저트, 아이스크림 없는게 없는 그런 곳으로 가야한다 오늘이 마지막 영상은 아니겠지?